안녕하세요 서영아 마최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미친 TV에 녹화하게 됐습니다 뭐그렇게다 이른 시간 아니고요 오전 5시 35분이네요 아, 오늘은 저기 모바일 캘리 화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바일 캘리화. 굉장히 좀 <웃음>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요. 모바일, 당연히 핸드폰이겠죠? 캘리화. 캘리화. 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캘리, 캘리그라피 할때캘리그 화는 아마 그림일 거고요. 그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어,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강남 대시앙폴의 카페 비너스에서, 어, 카페, 갤러리 카페인데요. 여기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장희선 작가님의 어, 전시회입니다. 뭐 전시 일정은 휴가철 맞아서 아주 좋은데, 막상 딱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기, 가 <웃음> 코로나 완전히, 에, <웃음> 뭐, 어찌됐든, 에, 어, 저는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들어가기 직전에 갔었는데요. 어차피 전시장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어, 거리두기 했습니다. 어, 모바일 캘리화, 이캘리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여기 나의 첫 미술공부 여기도 제가 소개를 드렸, 어, 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서예, 여기 이 봅시다. 자 미술 감상을 위한 지식 이정도만 알면 따라도 충분하다. 여기서 어, 작품명제표 있는법 읽는 있는 읽는 나오다가 아무튼 서예. 서예 캘리그라피는 서체를 활용한 작품을 말합니다. 예 캘리그라피, 즉 서체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어 글자를 예쁘게 예쁘게 쓴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자를 먹으로 쓰지만 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예쁜 어, 서양에는 먹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원래 글자를 뜻하며 글자체를 뜻하며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미소를 어,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캘리그라피가 원래 그리스어로 칼리그라피아라는 이 단어예요. 칼리는 어, 아름답다. 미. 그 다음에 그래피 는뭐 서풍, 서체 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서체, 아름다운 글자체, 이 미술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하고 타이포그래피를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또 그래픽 디자인 복수 전공이잖아요. 디자인하잖아 설명을 드리는데요. 타이포그래피는 활자 그리고 뭐 폰트 이런 걸 보고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글자 크기, 글자 폰트, 어, 장평, 자간, 어, 커닝, 줄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활자를 만들고 이 읽기 편하게 만드는 그걸 보고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고요. 그캘리그라피는 어, 타이포그래피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쓰는 이 글자가 그림이 되는 그래서 그 타이포그래피처럼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개인의 개성이 들어간 어, 그런 어, 글씨체를 보고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자, 대충 이정도 하고요. 어, 전시장 한번 쭉 봐야죠. 전시장 감상하는 방법 제가 여기 에 대해서 적어놨죠. 6장 미술 감상법 사례로 배워보자 하면서 제가 전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저만의 예를 한번 드려드렸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한번 전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입구 벽에는 전시의 소개글이 붙어있습니다. 읽다보면 뭔소린지 모르는 야, 이게 진짜 제 아, 저도 그래도 나름 배울만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제 독해력이 의심되는 정도로 그런 전시장 소개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저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옆에 펜과 빛노트 한번 사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 쭉 보고 팜플렛, 팜플렛과 두고막한가득 쌓여있다는 거 역시 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시 작품을 쭉 보는데 그냥 저는 여기 이렇게 제 책에도 적어놨듯이 그냥 휙 봅니다. 그러면서 어 눈에 들어오는 좋은 작품이 있나 뭐 기억했다가 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럼 전시를 다시 보면서 이번에는 어 작품 가까이서도 보고 좀 떨어져서도 보고 좀 떨어지는 거는 약 1.5배 거리, 원래 1.6배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 1.5배는 뭐냐? 작품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이 대각선 이거의 1.6배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황금 비율. <웃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 이 작품은 어따 걸어두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보는 거고요. 전시회 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도록이 있는지 도록은 없었고요. 팜플렛 몇장 있었는데 이거 사과도 되는 건지 뭐, 아무 건지 그냥 쌓여만 있고 아무런 그뭐 뭐 동전통 뭐 돈통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작가님이 계시면 사인이라도 부탁해봐라 했는데 작가님 안계셨어요 차라리 안계신 좋은 자 전시회에서 잠깐 들고 가도 아무도 몰랐겠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어, 거기다가 방판명록에다가 사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전시회를 보고 좀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후기를 적어보세요.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저 인스타그램에다 하니까 또 후기도 한번 남겨봐라 이런 걸 한번 남겨놨습니다. 자, 한번 전시회 싹 볼까요? 어? 여기 전시 포스터가 있고요.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팸플릿이 막쌓있고 뒤에 이렇게 전시의 소개글도 있고요 자 후다닥 보겠습니다 아, 여기 오 어! 올 만에 뜨는 생물사가 그려져 있네요. <웃음> 네, 그림을 이렇게 쭉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온 작품이 있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작품들은 모바일 핸드폰에서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인쇄가 된 건데요. 반짝반짝하죠. 이걸 보고 아크릴 디아색 프린트라고 합니다. 아크릴판에다가 그냥 쫙 출력해서 압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자, 한번다 봤어요. 이게 다입니다몇점안 <웃음> 돼요. 그리고 작품이 되게 작은데, 한번, 아까 막 보면서, 어,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있는지, 기억에 남는 작품을 다시 한번 보고, 보시다되게 작은, 떨어져가지고, 좀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서 봤다가 그러고 있죠? 어, 지금 이꽃 이꽃 그림도 되게 많은데, 예. 네. 몇 점이 안 돼서, 다 보는데, 진짜 한 1분, 2분이면은, 다볼수 있습니다. 아 어, 오히려, 저희캡게에 출력해놓은 요, 요, 요, 거코스트 같이 생긴 저게 더, 저것도 괜찮네요. 자, 저, 이렇게, 아 어, 방문동에다 싸움하고 있습니다. 자, 천재는 앞길라는 거, 알고 어, 계시고요. 어이, 캘리그라피 전시회에서 이게 참, 쌀, 글 써야 되니까 참, 쪽팔리네요. <웃음> 자, 아유 참 이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싸우는 건지참 안내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이 모바일 그림 에세이 회원전 해가지고 요런 글이 있는데요 이, 이 모임에 대해서 어,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면 어 모바일 어, 그림 에세이라는 참또 이것도 어, 많은 분들에게 되게 생소한 이런 장르가 될수 있는데요 어, 핸드폰으로 그림 그리는 겁니다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핸드폰 뭐 그림 뭐 옛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뭐 그런 거좀 유행하긴 했었죠 근데 어제 블로그 애독자님 중에 홍미옥 작가님이라는분이 계세요 홍여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 어느 날부터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시더니 그러더니 만은와막 훨훨 펼쳐 나가시더라고요. 어, 중앙일보에 막 자기 그 모바일, 그러니까 그림 그린 거에 이렇게 어, 막 모바일 여기 막막 막 연재를 막 하시더니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막거 그, 자기가 에. 그림 그리는 그런 기술들, 방법들, 이야기들을 막 소개를 해 주시고 사람 그러면서 카페를 만들어서 이 모바일 에스, 그림 에세이 카페 만들어서 함께 막 모여서 주,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시더니만은 갑자기 어 전국을 다니면서 막 전시를 회 하시고요. 아, 정말 대단하세요. 어, 카페 주소 여기다 이렇게 넣어을게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책도 한권 출간을 하였어요. 어, 색깔을뭐 어떤 인생이 되었다. 어, 글, 그림, 홍, 미, 어디서? 예, 그림이 있어요. 홍미옥 작가님. 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예, 아무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웃음> 추천서 썼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바일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일상, 이야기를, 어, 쓴 에세이입니다. 어, 어, 유화나 뭐 아크릴이나 뭐 이렇게 손에 물감 묻혀가면서 그리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어, 패드나 이런데다가 이렇게 그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굉장히 참 재밌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웃음> 그런 장르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웃음> 은근 어렵던데요. 아, 어찌됐든 홍미옥 작가님 이 모바일 그림 그리고 모바일 글씨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카페 여기 모바일 그림 에세이 여기 가입하셔서 어홍영사님이나 또는 여기 장희선 작가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분들이 아주 쉽게 소개드릴 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 코로나 시대에 전시회도 못 가가지고 참 에, 슬프네요. 자, 하지만, 이렇게 또 모바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 모바일 캘리화, 모바일 전시회 하시는 분들, 어, 모바일로 만들었으니까, 아, 어, 또 모바일로 전시회, 온라인으로 전시회 또한번 열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 방금 미술소리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거 하려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